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쥬? 아참!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거 잊지 마세요! 뀨! 뀨! 뀨! 뀨! 뀨! 뀨! 얼른! 얼 아이 다 뜯어왔네 네어 어, 월척이다! 월척 우리 청이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나랄랄라라 랄랄랄라 깨있는 나한 고름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수 없나요 오, 오, 나를 바라보는 근데 그 와중에 잔다고 우리 타투는 대단하지? 시티 안녕하세요, 시티 가리아. 안녕하세요, 시티 가리아. 저희가 오늘부터 안녕하세요, 누르블록. 부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 만나사단부터 안녕하세요. 아카시아꽃이 활짝 폈네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꽃이 활짝 폈네 <웃음> 표정 야, 표정 보여? <웃음> 무슨 노래냐고? 자성가 잘 자라 우리 타투 잘 자라 우리 타투 잘 자거라 우리 타 <웃음> I like your dog!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ou are so kind. 잘자 a 우 t a r 잘 uri t a t t a t a r uri 귀여운 우리 타투 잘자 a 우 t a r uri t a t 너한테 해줘지 못할게 너무 많다고 일어나 일어나라구. 일어나 라고 일어나